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준비운동 없이 10초간 수영강습인 발장구를 치다가 급성심장사 재해사망보험금은 제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94나 4643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공제약관에서 정해진 재해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위 망인이 수용 도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도 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른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해진 공제금 지급 사유인 기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망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수영장은 이른바 유아용 수영장으로 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 가량으로 수온을 섭씨 29도 내지 30도 가량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장소로는 볼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평소 심장계통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드나 위 사실조의 결과에 의하면 급성 심장사에 잘 이른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고혈압, 고령자, 심장도 이상이 있는 사람, 혈중지질 농도가 높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체중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 심박동 이상이 있는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에게서 많으며 또한 기존의 심장병을 가진 사람이나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단독 또는 겹친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으며 오히려 전체의 사례 중 심장병이 밝혀지지 않은 일반인이 더 많다고 하고 있으며 위 망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를 만한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약 10초간 몸을 수평으로 하고 발장구를 치는 강습을 받은 정도만으로는 재 사고에서 제외하는 과로및 격렬한 운동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인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 사망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